안녕하세요. 해피니스입니다. 어, 제가 오늘부터 어, 365일 동안 어, 매일 이 하루에 한장 똑똑한 그리기라는 것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어, 사용하는 도구는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고요. 어, 20년 목표 중에 어 제가 좀 그리기 실력을 조금 높이고 싶어서 어 참고로 제가 어릴 때 미술학원도 안 다녀봤어 조금. 어 글씨 쓰는 거는 조금 자신 있는데 그림 그리는 거는 너무 자신이 없어서 어 비록 이 책이 어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하는 책이라고 하는데 가장 좀 기초적인 그리기 책이라고 판단이 돼서 어, 오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록으로 그리는 것을 이렇게 책을 보면은 이렇게 어, One day, 어, t day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럼펜을 어, 쓸까요? 옆에 놓은 오늘 날짜를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1월 1일이죠? 네 음, 먼저 동그라이 모양을 그리라고 하니 동그라미를 그리고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게. 그리고, 그리고 그 밑에 바구니와 밧줄을 더하라고 합니다. 바구니와 바구니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어 사람들과 무늬를 그리려고 합니다. 먼저 무늬부터 그려보겠습니다. 그 밑에서부터 그려야 될것 같네요. 여기까지 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에두 개가 또오고그 이렇게, 이렇게, 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줄까지 그다음고고 디자인 고고 그러면 이제 눈이 다 그린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사람을 그리라는데 어 하늘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늘색으로 떠그려 보겠습니다. 하늘색이 뭔가 하색으로 떠그려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저기, 그리 지금까지 저기 그런 게 네, 그래봤습니다. 사람 많이 틀리죠. 그림이랑 많이 틀린데, 처음에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택배미입니다. 어, 오늘은 그리기 2일차, 2일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모양을 그리라고 합니다. 눈 모양 그려주세요. 중앙에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꼬리와 진흙어미를 더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려서 완성하세요. 이 깨끗이네요. 음, 오늘은 습니다 깨끗났으니까 거 색칠을 한번 칠해볼까요? 어떤 색깔로 칠할까요? 이 색깔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색깔까지 확실해 봤습니다 오늘 어, 날짜를 안 썼네요 오늘은 2020년 1월 2일 오늘 둘째날 2020년 1월 2일 그리기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피네스입니다 어, 어제는 그림을 못그렸고요 오늘 1월 4일 얼굴 그리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동그란 반원을 그려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동그란 반원. 그 다음에 얼굴에더 많은 특징을 그려요 코를 그려 이렇게 이렇게 1월 4일 토요일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니스입니다오늘 저는 오늘 2020년 1월 5일 네 번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그리는 거고요. 먼저 직사각형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가장자리에 곡선들을 그리고. 네. 아, 이게, 목선들 다 이어주라고. 네 이렇게 오늘은 표기를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니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7일 음, 먼저 직사각형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지붕을 더해요. 음, 창문과 바퀴를 그려요. 네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전등과 문 손잡이를 그려서 완성 전등 손잡이 손잡이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색깔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 부분을 빼고 이렇게 칠해 주고 등을 붉은색과 됐고, 그리고 그 밑에 트레일러도 그려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트레일러도. 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1월 7일 네, 오늘도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